바로 이렇게 나가시면, 자 여기는 7미터짜리 풀이에요. 아, 동남아 부럽지 않아요. 안녕하세요, 고문입니다. 아 제가 오늘 또 어디 왔냐면 제 생일날 왔던 곳이에요. 작년에 한번 왔다가 너무 좋아서 생일날 왔던 곳인데. 어 지금 제가 올린 영상 때문인지 몰라도 요새 좀 장사가 많이 잘되신다 그래서 많이 리뉴얼을 또 하셨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저도 캠핑장 때문에 바봤는데결이 방학이 이번 주로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결이 방학 마지막 주에 여기를 또결이가 가고 싶다 그래서 가족여행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관리동에서 체크인을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체크인을 하시고 올라오시면 되고 골든세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원유택단지처럼 이렇게 다 독채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이번에 이쪽 라인 쪽이 새로 오픈을 하셨다고 해요. 제가 그때 제 생일날 묵은 곳이 바로 요 1호 방이거든요. 요 1호 방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싹 마운틴 제가 아마 그때 왔을 때 오, 이쪽도 공사하네요 하고 하셨던 고그 라인 이렇게 마운틴을 바라볼 수 있는 라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 저맨 끝에 7호 방이에요. 제일 사이드라서 그런지 가격도 이제 이쪽 맨 끝에 라인이고 넓게 쓸수 있어서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. 지금 저희 여름 휴가 마지막으로 왔고 이렇게 독채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짜잔. 저 1호 제 생일날 묵었던 1호 방보다는 거실은 조금 작아요. 근데 새로 이제 지은 건물이라 건물도 조금 더 새거고 인테리어도 그때 제가 좀 빈티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빈티지하게 꾸며 놓으셨어요. 침, 소파랑 음, 테이블랑 이 침대 그리고 이렇게 부엌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뭐. 어 냉장고랑 기타 뭐 식기료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예쁜 거 갖다 놓으셨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가시면 자 여기는 7m짜리 풀이에요 어, 기존에 1호 방향 11m 정도 되는 제일 큰 수영장인데 뭐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가족만 놀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좋은게 저쪽 우측 라인 보다 이쪽이 이제 산을 바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탁 트인게 있어요 데크 펜스가 되어 있지만 이런식으로 끝에는 반만 막아놨기 때문에 바베큐를 하시면서 이쪽 끝에는 이렇게 멋진 마운틴 뷰로 산을 내려다 보실 수 있고 출입문이 이렇게 또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. 그의 집에 온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. 이쪽으로 하면 주차장 쪽으로 어 바로 짐을 내리실 수도 있고 저쪽이 바로 어 기존에 저희가 묵었던 곳이죠. 자 그럼 나머지 결이 그래, 안녕 그리고 여기가 또 좋은 게이 건물을 통째로 쓰기 때문에 어 화장실이 총 3개를 쓸수 있어요. 1층 2층 3층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요 끝에 라인이 이렇게 수영장을 보면서도 바깥에 산의 경치를 보실 수 있고 각 층마다도 이렇게 화장실과, 화장실과 개수대가 이렇게 또 이용하실 수 있고 2층에는 방이 두 개에요 뭐 저희도 오면서 이게 방을 다 싸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골든세들이 이렇게 건물도 통째로 쓰고 풀빌라 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100만원이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족만 오더라도 뭐 가격이 그렇게 다른 풀빌라에 비해서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통으로 빌려서 우리 가족만 쓰더라도 충분히 가성비가 괜찮은 곳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 3층 테라스에는 이렇게 테이블과 파라솔이 되어있고 이렇게 야 양평의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 이따 밤에 맥주 한잔하면 끝내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수영장을 내려다 볼수 있고 이런식으로 쭉 산쪽 라인으로 해서 풀빌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야,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제가 그래서 이쪽 골든세드 세가지 타입동을 지금 다 와본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오픈하자마자 와본 건데 어, 개인적으로는 이 끝에 라인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가격대도 어, 괜찮고 이렇게 일단 맨 끝에 산을 바라보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강도 많고 가족 단위로 오셔도 우리만 쓸수 있으니까 좋고 수영장도 이렇게 또 새로 되어있어서 좋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강릉 갔다 오면서 만석 닭강 정도 사왔어요 이따가 바베큐 하면서 좀 먹을 거고 와! 결인는 벌써 들어갔네? <웃음> <웃음> 수영해봐요 우와 잘한다. 자 이제 바베큐 타. 역시 양고기죠, 오, 양고기. 한이아요 산을 바라보면서. 양고기도 굽고 그게? 양고기는 칭따오나 봐봐 나 쇠용한다 봐봐 음. 자 제가 골든세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풀에서 이렇게 와인을 먹을 수 있죠 와. Yeah. 아, 좋아. 입맛이지. 아. 아. 동남아 부럽지 않아요. 와. 자명 고결 자명 아침에 일어나 바로! 고결 굿모닝! 한 거야? 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둘. 그렇지. 하나, 둘. 잘먹 응. 잘 먹어, 잘 먹어. 음. 음.